레드 미라주 님께서 이 짐벌에 대한 여섯 가지 모드에 대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짱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 시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몇 가지와 그 다음에 뭐 설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댑스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짐벌 시간은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앞에 있는 트리거 버튼 있죠? 이 트리거 버튼을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초기 세팅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더블 클릭. 이게 뭐, 락 모드든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 무조건 초기 상태로 돌아오는 거. POV 상태는 안 되겠죠? 원래 POV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팔로우 모드에 있어서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다가 자, 락 모드 들어갔어요. 두번딱 클릭.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트리거 버튼을 활용하면서 틀어진 짐벌의 모양을 제대로 잡을 때는 앞에 더블 클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POV 버튼을 한 번을 누르게 되면 POV 포인트 오브 뷰 모드로 바뀌게 되고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아시다시피 볼텍스 모드, 즉 소용돌이 모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원상태 돌려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을 누르게 되면 셀피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세번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가죠. 자 셀피모드 전환 방법입니다. 이건 잘모르시더라고 생각보다 왜 많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LV 버튼을 두번 누르게 되면 락이라고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락이라고 바뀌면 이 버튼에서 전면 버튼은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풀 때는 두번 하지만 여기는 안 잠겨요 자더블클릭 잠겼죠 하지만 여기는 잠겼지만 여기는 안 잠겨요 바뀌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번을 누르시는 겁니다 세번딱 누르면 이게 전면 표시부는 전면 표시부 여기 있죠 이 전면 표시부는 둘다 키라기를 고 나와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도 잠깁니다 이렇게 버튼이 잠겨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 많이 눌려 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해요 이번에는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설정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짐벌 운영할 때요. 짐벌 무빙과 더불어서 이 설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여러분의 영상 품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잘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음 아는 사람 많, 많겠지. 예, 안겠지. 근데 이렇게 설명한 건없더라고요 참 이게 아무래도 휴대폰이다 보니까 지멋대로 조도가 바뀌어요. 고정을 해도 삼성이 김이 동영상 수동 기능을 없애 버렸어요 삼성이 이건 참 나빴어 왜 있던 걸 없애 주지 자 세팅모드 들어가 볼게요 이점점점 세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세팅 들어가요 이 모터 부분 들어가 볼게요 모터 자 모터에는 지금 오토와 레벨 커스텀 이란게 있어요 오토는 말 그대로 오토 튠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짐벌이 지가 스스로 떨리면서 여러분이 장착한 렌즈와 카메라에 최적화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뭐, 레드 미라주님께서는 이게 뭐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쓰실 분들만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 기능이 싫으시면 직접 수동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모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레벨은 뭐냐면, 이거를 수동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레드 미라주님께서는 뭐,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보통은 오토로 합니다 오토로 하거나 그 다음에 커스텀 설정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커스텀 설정에서 직접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커스텀에서는 뭐냐면 tilt roll fan이라는 게 있어요 tilt roll fan 이걸 잘 모르시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밸런스 가이드라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요 위에 뜰 거예요 요 위에 요 위에 뜰 거예요 밸런스 가이드를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틸트 모터와 롤 모터, 팬 모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어, 설정 보시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드예요. 카메라 모드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딴거 없어요. 뭐 니콘이면 니콘, 캐논이면 캐논 하고 딱 누르고 설정 끝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에 관련돼 있는 거냐면 짐벌과 카메라를 연결할 때 얘.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연결 안할 거라면은 세팅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드밴스 짠 들어가면 스피드라고 나오죠. 스피드 컨트롤 그다음에 스피드 팔로우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를 틸트를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 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팬을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 설정은 저한테 커스텀으로 맞추는 설정이에요. 저는 그 틸트축 이동은 좀 50정도 롤축 50정도 그 다음에 펜은 10정도로 해 가지고 좌우로 돌아가는 걸 약간 느리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팔로우 모드는 여러분들이 짐벌을 들고 다니실 때 들고 다니실 때 따라다니잖아요 사람 따라다닐 때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때는 뭐120다해 가지고 빨리빨리 따라다니게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스무스 란게 있어요 스무스 보시면 전 틸트축을 100그 다음에 롤 150, 펜15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스무스가 뭐냐면 얼마만큼 부드럽게 움직일 것이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데드밴드 데드밴드가 어 이거 좀 애매하긴 해요 데드밴드가 뭐냐면 와 이거 설명하기 좀 빡세네 어 정말 빡세다 짐벌이 이제 무빙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왔다갔다 이렇게 무빙을 할때어이 모터가 움직이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시점 민감도라고 하면 맞나요? 센스티브?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틀린 말이긴 한데 어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얘가 짐벌이 나 어느 정도까지 버티고 그때부터 움직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팬을 좀 올려 볼게요 최대 30이네요 자, 움직였을 때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자. 팔로워 모드로 하고 옆으로 갔는데도 되게 늦게 따라오죠 예, 되게 늦게 따라오죠 이게 그 30의 숫자만큼 30의 숫자만큼 이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은 여러분께서 직접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이 이상하게 됐다 라고 해서 디폴트 값으로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예스 누르면 끝이에요 전 안할래요 자그 다음에 휠 봅시다 휠 보시면 어, 휠의 센스티비, 센스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휠의 감도는 뭐 로우랄 것이냐 미디엄 하이로 할 것이냐 휠이 뭐냐 하면 이게 휠이에요 이거 휠 이거 휠을 엠포커스 이포커스 오프 이거 안 쓰면 그냥 오프 해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은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지금 영상이 나오긴 하는데 그영상 보고 따라하기 너무 빡세거든요. 사진 보고 따라 하시는게 좋아요 지면을 하고 나와있고 어떻게 모양하고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앵글 어 이거 중요해요 피치는 틸트 랑 똑같아요 틸트 피치 축에 어떤 각이 틀어 졌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이렇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스테빌라이징을 했을 때그 다음에 좀 틀어 졌을 경우에 이걸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롤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롤축. 롤축이 롤축 약간 지, 으, 카메라가 수평이 되야 되는데 틀어 졌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틀어져 가지고 조정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키는 키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 트리거 버튼하고 펑션버튼이 있는데요 트리거 버튼은 전면에 있는 요 앞에 이 버튼을 트리거 이거 트리거고요 펑션버튼은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에요 요 버튼이 펑션버튼이거든요 보통은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고, 고 모드로 바뀌어요 고그 모드로 바뀌는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갖다가 내가 홀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클릭을 할 것이냐 차예요 홀드는 말 그대로 누르고 릴리즈지 상태에서는 그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릭은 뭐냐면 한번 클릭하면 그 모드로 바뀐 다음에 다른 모드로 변경할 때까지는 그 모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펑션 버튼에서 저는 클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는 고모드로 그 했을 경우에 고그 모드를 했을 경우에 이걸 누르고 있어야만 고 모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한번 누르고 뛰면 고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유지가 되죠? 이걸 바꿀 때뭐 이렇게 P나 L이나 아니면 팔로우 모드랑 바꿔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자고 모드 바뀌었죠? 트리거 버튼 한번 누르면 캔슬이 되면서 바뀌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펑션 버튼을 항상 클릭을 해놨어요 고 모드, 그러니까 고 모드가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 따라갈 때이 버튼을 누르면서 따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예 고 모드만 촬영할 때는 고 모드만 한다 클릭으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 키락 잠가 놓고 안 눌리게 해 놓고 그때부터는 따라다닙니다 그시는 끝난 거예요 어, 여러분 촬영에 굉장한 편안함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키이 부분 잘아주셔야 돼요 어, 트리거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고 있을 때만 팔로우 모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딱 누르면 팔로우 모드 바뀌고 내가 다시 한번 다른 모드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팔로우 모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겁니다. 요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 운용하시는데 있어가지고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세로로 찍게 됐어요 짐벌의 특성상 좀더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찍게 됐습니다 어, 저도 이제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날려드리게 돼서 어, 제개인적으로 많이 기쁘네요. 약속 지켰다는 생각도 들고요. 편집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이제 지온테크 이 짐벌에 대한 총평을 남겨드리자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짐벌이 하이엔드 짐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위빌, 원래 지온테크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 이런 치고 나가는 거는 원래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또그 지운테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저도 지운테크 되게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 제 최고의 신발은 스무스폼입니다. 음, 하지만 제 상업용 촬영에서 DJI의 DJ 론인 S 그다음에 론인 SC가 제 경쟁 모델이긴 한데요. 어, 분명한 거는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다운 앵글로 내려왔을 경우에 축이 틀어지잖아요. 축이 틀어지면 이 모터가 힘이 안 받쳐주는지 아니면 구조상의 문제인지 이게 탁 하고 돌아가버려요. 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동할 때탁 하고 돌아갑니다. 어, 이거는 컨트롤로 무마할 수가 거의 한 80% 이상은 컨트롤 무마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촬영할 때 예, 그거 신경 안 쓰면 바로 벌어지는 일이라 좀 신중,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올 때 만약에 대각선 내려온다면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서 짐벌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가능한 이 크로스된 축이 크로스된 축이 안 생기도록 좀덜 생기도록 이 각이 모터가 버틸 수 있는 각이 될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내려오시면은 튀는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촬영할 때 그게 되나요? 힘들지? 그래서 저는 투짐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론인 SC는 제가 안 샀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론인 S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웃음> 없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그럴 일 없기 때문에 로닌 S를 주로 사용하고요. 계속 이용해야 될것 같고요. 이진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앵글 잡을 때 어, 모노포드를 이용해서 하이앵글 잡을 때전 이진벌을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이진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어, 저는 되게 만족해요. 뭐, 그, 예, 아니야 한 80% 이상 은 만족하는 진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제품들 촬영을 하거나 이제 광고 영상을 촬영해 줄 때는 짐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신뢰하고 갈수 있는 짐벌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전 솔직히 그위레스 같은 경우에는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번에도 브이로그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살짝 튀면 어때 그냥 이거 때빵하면 되는데 상업용 영상을 촬영할 때 얘기가 달라요 조그만 픽살이 나도 아, 환자 하거든요 이거 다시 찍어야 되고 액션 다시 취해 주세요. 이런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팔좀 아프더라도 무겁더라도 로닌 S를 계속 들고 다닐 것 같고요. 크레인랩 3는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결론, 위비레스는요. 위비레스는 여러분들이 여행 영상, 뭐 가족 영상 촬영할 때는 부족함이 전혀 일도 없습니다. 전혀 일도 없고요. 하지만 상업용 촬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정성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신다고 한다면 컨트롤 할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상업용 촬영할 때는 저는 계속 론이네스를 쓸것 같다 하지만 위비레스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정말 좋은 짐벌이고 누군가 야나 짐벌 하나 사야 되는데 어떤 건 짐벌을 사야 될까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거는 위비레스로 추천드릴 것 같아요 상업용이 아니면 이 채널은 초보자를 위한 채널이에요. 초보자와 아마추어를 위한 채널이에요. 그리고 뭐 카메라나 영상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 전반적인 사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뭐 카메라 쪽을 시작하긴 했지만 더 재밌는 콘텐츠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콘텐츠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기 사진 잘 찍는 법. 나중에 뵐게요. 자러 가야지. 지금 새벽 이시에요 어, 지금 방금 한국 도착했는데요. 그 미비 레스에 대해서 요즘에 그 극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한 사람쯤은 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무감 그리고 미비 레스가 가볍긴 가벼워요 확실히 가벼운 짐벌이긴 하고 정말 큰 장점이 되는 장비이긴 하는데요 그 여행 갈때 짐벌 가지고 어떠한 거 특별한 촬영 <웃음> 이것도 짐입니다 짐 짐벌 짐벌